음, 로 안녕하세요, 여러분. 어, 안녕하세요, 릴리에요. 자, 여러분, 어, 오늘 저희가 어, 여러분들에게 그 소개해드릴 거는, 요, 이제, 그, 리비통, 그리고 리모어 가방을 이제 언박싱을 하는데, 사실 뭐 저희는 뭐 전문적이진 않습니다. 하지만 이, 그, 이 언박싱에서 저희의 그 하와이 라이프 또 하와이 일상 이제 녹아 있기 때문에, 그것을 여러분들이 포인트 삼아서 어, 즐겁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 즐겁게 봐주세요 오늘은 제가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남편에게 선물받은 가방을 언박싱 해 볼게요 어, 마우이에 갔을 때 웰러스 빌리지에 있는 매장에서 샀거든요 이거 지금 사실 저한몇달 됐는데 한 번도 여태까지 손을 안 댔어요. 그래서 오늘 <웃음> 브이로그하면서 <웃음> 여러분들한테 소개하는 거예요. 자, 닐리 님 네. 다시 또 소개해 드릴세요 네, 네, 이게 이제 영수증이고요. 음. 음 이제 거기저 어, 일하는 사는 거 도와줬던 그 직원 명함이 있어요. 음. 그리고 음, 여기 이렇게 영수증이 있습니다. 음. <웃음> 잠깐만 가격이 어디 있나요? 네, 여기 이게 삼천 어, 불이었고요. 아. 잠깐만요. 이게 초점에... 네. 네. 네 3,000불이었고 네. 어, 세금이 125불이었어요. 음... 3,125불. <웃음> 네. 자, 한번 <웃음> <웃음> 보여드릴게요. 자, 진짜 처음 뜯는 겁니다. <웃음> 오네 이렇게 생겼고요. 이렇게 핑크랑 노란색 그라데이션 돼 있고 음 음, 루이비통 그 무늬하고 플루메리아 참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. 그리고 여기 이렇게 하와이라고 써 있어요. 음 그리고 이런 게 디자인이 이렇게 된게 있고 여기는 지금 이렇게 라피아 같은 걸로 이렇게 되 있거든요. 이게 더 하와이 티켓네. 네, 그래서 이, 이거가 어, 200불 더 비쌌어요. 이건 3,000불이고, 음. 이거는 그냥 이렇게 똑같이 되 있는 건 2,800불이더라고요. 아, 그 그리고 여기 안에도 이렇게 끈이 있어요. 음. 이거는 그 하와이에서만 팔고 있어요. 그리고 하와이에 와서 매장에서 직접 살수 있고요. 온라인이나 아니면은 뭐 우편 주문 같은 걸로 살수 없다고 하더라고요. 음, 그러니까 언니 여러분들 이제 하와이 그 루비똥 매장에서만 이제 살수 네.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네. 이게 300개 한정 생산했다고 해요. 300개. 네. 지금 다 팔렸겠는데? 그럼 시간 오래 지는데? 어,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 음. 5월쯤에 샀던 것 같은데. 음, 음, 음. 그래서, 온라인으로 찾아보니까, 음음. 이게 가격이 벌써 두배 이상 부르고 있더라고, 온라인에서 파는 거는. 얼마요, 예 그러면은? 어, 제가 본 거는 6,200불, 6,400불에 판매가를 올려놨어요. 음, 저, 저 요즘 우리 그 흔히 듣는 뭐 차테크, 뭐, 이거, 이건 거이루테크가 되겠는데? <웃음> 그러게, 의도치 않았는데, 음음음. 그렇게 되었어요. 그 네, 사이즈는 이정도 돼요. 음. 좋은데요? 네 고마워요 <웃음> 어, 이제, 들고 다닐 수 있는 거예요? 아, 네, 그럼요. 진짜 축하드려요. <웃음> 네, 고맙습니다. <웃음> 짜자잔! 뭔가요? 가방입니다. 자 닐리는 이제 그루비통 하와이 이제 가방을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는 이제 어, 리모아 요 가방을 소개를 해드릴게요. 어, 네, 이제 가방 보여주세요. 자, 리모아 음, 가방. 사실. 어, 이 가방을 사게 된 계기가 있어요. 그래서 어, 아들이 이제 방학 때 이제 그 하와이 집에 와갖고 엄마한테 제가 이제 그 결혼 기념일에서 선물을 해줬다니까 아빠가 엄마한테 선물을 해줬다니까 이 녀석이 이제 아, 아빠한테 효도를 하는 말을 해요. 그래서 저도 충격이었어요. 이 녀석이 뭐라 하냐면 엄마 그럼 아빠는 그러니까,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당황을 하는 거예요. 그러더니 엄마가 제가 이제 와이키키 갔을 때. 아, 자기 가 갖고 싶은 거 뭐야 해서 어나저 가방 저리모어 가방 하나 큰거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해서 이제 이 가방을 이제 제가 이제 소유하게 되는 원래는 절대 안 사줍니다 근데 그 저도 뭐 로스나 뭐 조금 좋아 이제 샘소인데 결국 자꾸 파손도 많이 되고 그래서 한번 좋은 거 한번 써보자 해서 리모아 이큰 가방을 사게 됐다는 그러니까 저희 아들이 효자죠 아무튼 요렇게 이 가방을 사게 되면서 알게 된건 뭐냐면 여기는 a s 가 정말 끝내줘요. 그 제가 갔는데 마침 그어 일본인 직원이랑 한국인 직원인데 한국인 남자 직원이 얘기를 하더라고요. 어 고객님 저희랑 이제 싫어도 5년간을 만나야 됩니다. 딱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딱그 얘기에 사자 해서 이렇게 딱 샀던 이이모가 가방에서 AS가 잘 되니까 언제고 뭐 바퀴 파손이라든지 뭐 찌그러졌다든지 뭐 스크래치 크게 났다든지 얘네들이 5년 안에 그걸 다 AS를 해준다 하니까 그거 믿고 샀어요. 그래서 일단은 샀는데 요 가방에 대해서 제가 마음에 드는 거는 요기 그 가운데 이렇게 틈새 요거 한번 잡아주세요. 이 가죽 그 요걸 넣었더라고요. 그래서 이 제품 딱 하나 있더라고요. 그래서 요걸 운 좋게 샀어요. 그래서 조금은 다른 거보다 이렇게 고급스럽더라고요. 그래서 샀는데 상당히 만족합니다. 그리고 이제 요런 것도 이제 찍어주더라고요. 저희 이제 라스네임 이렇게 해서 찍었는데 오늘 엣지나 뭐 이런 게 전체적으로 좀 마음에 들고 근데 뭐 이거 산지 하루 만에 <웃음> 이렇게 기스 <웃음> 이렇게 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이 가방에 이제 훈장 같은 이제 그런 계급장 같은 이제 그런 거 이제 하나씩 그렇게 갖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해고그템을 어, 했다는 이야기 전해드리고 오늘은 이제 닐리는 이제 뉴이비돈 가방을 또 이렇게 소개를 하고, 저는 또, 이 니모아 가방을 또 소개를 해드립니다. 여러분,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, 저희는 다음에 또 하와이 일상으로 찾아뵐게요. 오케이. 마로! 네,